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바 낮에 카메라를 켰거든요. 뭐 해볼 거냐면 남자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저번 날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그 조그만한 샘플 가지고 여러 가지 피부 톤에 맞게끔 파운데이션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제 색조 같은 것도 저도 가끔씩 쓸 일이 있고 해서 가서 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 제 피부 기준으로 샌드 색깔하고 허니 샌드 색깔이 맞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품의 허니 샌드를 샀어요 허니 샌드 허니 샌드를 사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 남자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피부 정돈을 해줄 텐데 어, 지금 세안만 하고 온 상태예요. 제가 세안만 하고 온 상태여서 저번날에 영상에서 찍어드린 이 에이플비 어, 세텔라 미스트 토너로 일단 가볍게 수분 충전을 해볼게요. 미스트 토너에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어 뭐라 그럴까 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속의 내용물이 토너를 바르는 만큼 그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많이씩 나와요 그래서 토너 이렇게 손에서 짜서 이렇게 해서 바르잖아요 근데 미스트는 약간 좀 입자가 곱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물 스프레이 뿌리듯이 착착착 뿌리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스킨인데 토너지만 에센스 같은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토너를 바를 거예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되게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많아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한번더발라줍고요저 같은 경우는 에센스를 사용하기보다는 낮 정도에는 점도가 다른 제형이 다른 이런 스킨류를 두개 정도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게 더뭐라 가성비면에서도 좋은 거 같고, 낮에는 왠지 이것저것 이렇게 바르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을 두개 바르고, 제가 산이 에뛰드 이 더블래스팅 세럼 파우데이션은 세럼 파우데 세럼 뭐랄까, 그런 텍스처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뭐를 많이 바르면은 굉장히 막 유분기고 유분기가지고 약간 좀 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션을 한번더 바를까 하다가 바로 그냥 선크림을 바를게요. 로션 안 바르고 바로 선크림 항상 바르는 비욘드의 오마이 선크림을 바로 바를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 양을 아침 케어 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만큼 짜요. 이만큼 그죠. 정서 이렇게 발라서 역시나 반 정도 얼굴에 왼쪽 편에다가 발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여튼 반만 이렇게 바르고 그냥 이게 전 습관이 돼서 한번 한 짜면 이에 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또한번 짜서 또한번 이만큼 짰어요. 그래서 많이 짰죠 이정도 500원 둘이 합치면 500원 정도 크기 되겠죠? 또 발라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듯이 양을 제가 엄청나게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수분 크림 바르듯이 자외선 차단제를 엄청 좀 많이 발랐죠 저렇게 두 번이나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 발랐거든요 흡스도 어느 정도 다 됐어요 흡스력도 빠른 편이라서 발란 다음 피부 보여드릴게요 그죠? 바르면서도 바로 보이시는 게 일단 백탁현상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향에 민감해서 약간, 그, 자외선 특유의 냄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눈 시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이렇게 이렇게 발랐었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오늘 핵심인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예요. 더블레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르냐면, 어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긴 한데 그건 쓰지 않고 저 퍼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써볼게요. 먼저 짜서 한번 펌핑 안 하고 좀반번반 정도 펌핑했더니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흘러 내리는데 이 정도 나와서 먼저 여기 여기에 이렇게 찍고 볼에 먼저 찍어요. 전 항상 코한번 찍어주고. 찍고, 이마에, 이마를 제일 마지막에 찍어요, 저는. 찍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퍼프를 사용할 건데, 다이소 어, 퍼프도 사봤긴 했는데, 저는 그 전에 리얼 테크닉, 저번 날에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말을 못 했는데, 리얼 테크닉. 올리브영에서 산 거예요.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발라줄 거예요. 먼저 저는 볼 있는 데를 먼저 바르고요. 볼 있는 데를 먼저 바르고, 항상 다크서클 같은 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신경이 쓰여서 눈 주변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 주변이 먼저 바르고, 코 있는 데부터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턱 있는 거 약간 가져와서 약간 닦아서 다 가져온 다음에 발라줘요. 저는 바를 때 소량을 좀 바르는 편이라서 굳이 옆면적까지는 이렇게 발라주지 않아요. 일단 이거 이렇게. 딱전면을 봤을 때 이렇게 요렇게 있는 부분을 먼저 발라요. 바르고 그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바르는데 이렇게 바를 때 보세요.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주변에도 이렇게 발라요. 눈썹 주변을 왜 바르냐면. 눈썹 주변에 이렇게 색조를 이렇게 발라줘야지, 이따가 눈썹을 그릴 때, 눈썹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뭐라 그럴까, 그려지거든요. 그냥 눈썹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로션, 스킨 로션만 바르고 하면은 잘안 발린대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이유를 그렇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 원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 피부화장 할때 할 이런 눈썹에도 한 번씩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해야지 그 눈썹을 그릴 때그 펜슬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는데코 옆에 있잖아요 저코 옆에 좀 붉은? 붉은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인종 있는데 이렇게 한번더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코 옆에 코 옆에도 다시 이렇게 있는데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렸잖아요. 사선으 여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코 한번 해주고 해주고 이제 남, 다 했잖아요. 그럼 남은 부분이 여기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외곽 정리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은 여기만 발랐잖아요 그럼 이제 사, 사선 경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걸로 얼마 안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경계도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 없애 없애 주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 피부화장 끝났고요 <웃음> 보통은 이제 제 경우에 따라서는 입술 있죠. 입술을까지 발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죽여요. 입술 색을 입술 색을 죽이잖아요. 여성분들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다른 컬러를 바르기 위해서는 입술 색을 죽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핑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유행타는 뭐 로즈. 뭐 이것저것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바르는 편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릴 거예요. 눈썹을 그릴 건데, 어, 눈썹을 그릴 건데, 저는 과하게 약간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어, 에보니 펜슬이라고 원래 미술하는 펜슬인데 요즘 화장품 가게도 많이 팔아요 에보니 펜슬은 그래서 이 펜슬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가까이 가서 보면 눈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나면 저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를 보면 눈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 있어요. 그죠? 결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쯤 대충 이 <웃음> 가운데 경계를 삼아서 이 윗부분은 결대로 그려져요. 결대로. 저도 눈썹을 뭐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그 이렇게 결대로 그려져요. 되게 나오는 동, 많은 동 하거든요. 이렇게 결대로 그려져요. 다음 이런 뭐라 그럴까 여기 경계 모양 잡힌 부분 있죠 <웃음> 이 모양 잡히는 부분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 아래는 별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는 이게 펜슬이다 보니까 약간 미술하는 거잖아요. 진짜 연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냥 미용도구로 쓰이는 그 눈썹 펜슬보다는 이게 강하게는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약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왜, 작 손이 가져아요 저도 지금 고, 그리, 그리다가 보면 되게 여러 군데 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쓱쓱쓱쓱 하고 발색력 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약간 짝짝이긴 한.. 짝짝이 한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눈썹에 타투를 했었어요. 반영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구가,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살짝 비대칭이 있거든요. 근데 비대칭이 있는데, 이거 저는 이거 나중에 다시 가서 교정받을 생각이라서 어 일단은 눈썹의 색이라던가 이렇게 정리 정도만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닦아주기도 해요 근데 근데도 뭐 별로? 거울 봐볼게요 음. 저는 그냥 이런 정도로 하고요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반영감은 받아놓으면 편한 게왜 여자들은 약간 눈썹 모양도 그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는 한번 모양 잡아놓으면은 모양 잡아놓으면은 약간 예, 네.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더 하기도 편하고 기본적인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할 때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두번 정도 모양을 살짝 바꿔가면서 했는데, 네. 일단 편해요. 남자들은 해놓으시면 이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바로 전편 립밤 편에서 이거 소개해드렸어요 진짜 립밤 아리따하면서나온 건데 이 발색을 진짜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빨갛거든요? 진짜 빨개요 빨간데 한번 하면 두, 어느 정도 진하고 두번 바르면 또 진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발라요. 전한 번만. 한번 스치고 두번 스치고. 그래서 전손 쓰거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약간 생기 있는 입술이 됐죠. 이 정도 해서 지금 피부화장하고 눈, 입술 정도 되어있는데 전 추가적으로 만약에 뭘 한다면 저는 쉐딩을 해요 쉐딩. 진짜 쉐딩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장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쉐딩 브러쉬를 그냥 이걸 쓰거든요 이거 아마 다이소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한참 막다이소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다이소 걸쓰 거고 그 다음에 쉐딩할 때 파우더 이것저것 쓰는데 저는 이거 진, 진짜 진짜 진짜 옛날에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쓰기도 했었는데 토니모리에서 나왔었던 건데 브론징 브라운 크리스탈 블러셔 이걸 쓸 건데 이거 조금 더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위에도 살짝 굳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저는 이거 씁니다. 근데 조만간 아마 버리고 이제 살거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문지르면은 묻거든요, 여기에? 묻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들 3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이 옆에 부분을 경계지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발라줘서 음영 주고, 그 다음에 광대 있는데 음영 한명 주고, 그 다음에 턱 라인 있는데 안즉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표현 모두라고 하기에 다른데 이것저것 표현할 기 이렇게 3자 모양으로 이렇게 쉐딩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자 모양으로 쉐딩을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어. 바깥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들 한번더 칠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막 칠할 거예요. 저는 여기 앞에 헤어라인이 있는 거에도 좀 쳐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쳐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묻혀서 이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특정 부분이 진하다고 하면은 이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그래서 약간 턱라인 하고 싶으면은 더 묻혀서 여기 이렇게 턱이 있는데. 음영을 주는 거죠. 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볼살이 약간 좀더 어두워보이는 걸더 좋아해서 여기를 약간 더 찍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측면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여기 벌써 쉐딩을 한 부분이고 여기 는 쉐딩을 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죠, 차이가 나죠. 제가 보기에도 벌써 이쪽, 이쪽으로 쪽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만 봤을 때는 벌써 그죠. 뭔가 얼굴선이 달라 보여요. 얼굴선이 선이 달라 보이는 게 음영을 줘서 어떻게 보면 그린 거죠. 그린 거여서 음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볼게요. 3자로,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서 미끄림 그리듯이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붙인 다음에 저는 광대 있는데 한번 더 바를게요 광대 있는데도 바르고 머리 라인 있데도 한번 더 바르고 이렇게 바르다가 저는 자주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 굳어서 여러 번 이렇게 바른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새로, 상, 새로 사면은 보통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여기 엄청 많이 묻거든요 가루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씩 털어내고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고 턱라인 한번더 할게요 여기도 턱라인 한번더 하고 여기도 똑같이 볼에다가도 저는 한번더할거예요 볼에다가 할 때는 저 홀쭉해 보이는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하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 부분을 칠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측면하고 다 브러쉬 쉐딩을 다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앞부분도 턱라인도 이렇게 쉐딩을 그리고 나서 쉐딩이 끝났어요. 쉐딩이 끝났고 음영을 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웃음> 이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건데 코 있잖아요. 여기 여기 부분 봐봐요. 지금도 벌써 봤을 때 여기가 검은색 검은 치침하고 여기도 검은 치침하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 요거 가지고 손에 한번 묻혀요. 이에다한번 묻혀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이거를. 어, 여기 너무 많이 묻었다 해줄게요. 그럼 이것도 음영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콧대를 살려 보이는 거예요. 콧대를 살려 보이는. 쓰기도 하고 보통 이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툴을 이용해서 바릅니다. 그럼 툴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로 묻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콧망울 같은 경우도 여기 끝부분이 좀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클릭, 클릭이래. 여기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이두 부분을 덧칠해요. 이렇게 봤을 때 덧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안한것 같지만, 보이면 은다 티가 나거든요 지금 이게 카메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예, 네, 여기도 지금 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예인들 같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그런 직업이나 가수들이나 아이돌 카메라에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쉐딩을 하고 이거 코하고 코하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까매요. 여기만 약간 이런 색깔류가 까매, 까맣게 딱딱 묻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이 묻어져있고 쉐딩도 확연하게 여기랑 여기랑 색깔 차이가 나있고 확 나게 돼있어요 카메라에 잡히려면 약간 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를 보, 카메라를 뭐 위에서 화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 실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예, 네. 운영이 잡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눈덩이 부분에 살짝 그 색깔이 비기도 해요. 근데 전다 하나로 하는 게 마찬가지고 남자가 누가 일일이 다 사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하던 걸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었어가지고 어, 아리따움 가면 모노아이즈라고 팔아요. 그래서 이거 모노아이즈 드라이로즈 발색을 해봤는데 드라이로즈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왜 연예인들도 요즘에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돌 그룹이 이 드라이로즈 색깔을 이용해서 펜을 쓰기도 이렇게 브러시류를 쓰거나 이렇게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손이 좀 양조절이 잘 돼요. 툴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도구를 쓰게 되면 너무 많이 발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 발랐을 때 여기 있죠. 눈, 눈두덩이라고 하죠. 속쌍, 속쌍꺼풀 바로 위를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고 손에 남은 게 있겠죠? 그럼 이걸 위로 끄집어서 위로 한번더 발라줘요 그다음에 약간 좀 가로로 넓게 쭉 펴발라줘요 펴발라줬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안 바른 쪽이고 여기는 바른 쪽이고 약간. 다르죠? 그렇게 확연한 티는 안 나지만 그래서 여기도 발라줄게요 눈을 감고 눈 두덩이 바로 위에 바르고 일자로 좀 길게 뻗어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남은 걸로 바로 윗부분을 발라줘요 그 다음에 길게 길게 골고루 발라주고 네, 이렇게 하면 은눈 위에도 이렇게 발라줬고요 혹시 뭐 밤에 외출을 해가지고 뭐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은뭐 약간 뭐 친구들 모임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더한 번씩 하는데 지금 발랐던 거에 한 2분의 1 정도 바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번만 살짝 이게 한번 바른 거고요 어 근데 전두번 바르면 약간 좀 부담스럽던데 살짝만 한 다음에 고정하듯이만 살짝만 더 발라 볼게요. 네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그죠눈 위에 약간 좀 은은하게 색깔이 졌죠? 네. 이렇게 색깔이 젖서 지금 화장을 하는데 뭐있냐면 스킨 로션으로 기본 관계 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정리 쫙 하고 그다음에 눈썹 한번 간단하게 에보니 펜슬로 티 안나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입술 아리따움 진저 틴트 립밤으로 한번 싹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 어 이거 뭐라 그럴까요? 브론징 브라운, 요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쉐딩을 해서 음영을 줘봤어요. 음영 줄 때, 코 옆에, 이 콧대를 위해서 여기도 음영도 줘봤고, 콧망울도 약간 뾰족하기 위해서 여기도 음영을 살짝 줘봤어요.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색으로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노아이즈 아리따움에서 산 걸로, 말린 로즈 색깔로 눈더덩이에 살짝, 살짝씩 색깔 한번더 줘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통 꾸미고 나가거든요 저는. 근데 음,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뭐 속눈썹, 속눈썹 <웃음> 그리기, 아이라인 그리기.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쌍꺼풀도 진하고 진하기도 진하고 해서 그런 걸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남자의 약간 데일리, 메이,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는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그냥. 음, 딱 봤을 때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 거울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화장한 티가 좀 나거든요. 화장한 티가 나요. 그래서 화장한 티가 나니까 어느 정도 뭐 꾸몄다고 볼 수는 있죠. 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머리 만지고 뭐 악세사리 할거 있으면 악세사리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미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번에 날 소개해드린 에뛰드하우스에서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제가 직접 샌드 색깔이 아니라 전 허니 샌드 샀어요. 약간 밝은 걸 원해서 그래서 허니 샌드 색깔을 사서 이걸로 직접적으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한번 펌핑을 하지 않고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펌핑을 한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 한번 펌핑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막 묻어 나온다 그러죠? 이렇게 묻어 나올 정도의 그렇게 두꺼운 걸 싫어해서 이 정도만 살짝 발려, 발라서 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낮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약간 술자리를 간다던가 아 파티 같은데 간다면은 한 번을, 한 번을 다 펌핑해서 발랐을 거예요 한 번을 다 발라서 펌핑을 했겠지만 낮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펌핑해서 다 사용한다는 건 약간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그렇게 펌핑을 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입술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 드렸고 다른 영상에서도 여, 이, 이것저것 소개해 드린 용품으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 보았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정도가 그냥 다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도 보면 지금 이리저리 설명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 저 혼자 했으면 한 1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스킨케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 가장 약간 뭐랄까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제가 스킨로션 바르고 막 크림 발랐잖아요 이 단계를 되게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꼼꼼히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색조류를 덮었을 때 되게 떠보여요 왜 사람들 이렇게 아파보이고 하면 이렇게 마른 버짐 생기잖아요 마른 버짐 생기듯이 붕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색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화장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스킨, 로션, 크림 단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야지 그 이후에 하는 화장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스킨, 로션, 크림 단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색조 화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약간, 이제 나가기 전에 화장을 했는데 약간 푸석거린다 싶으면은, 는 앞에 쓰인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 좀, 오일이 섞인, 이거 식물나라에서 나온 허니풀 오일 미스트거든요? 오일이 섞인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흔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냐 뿌려줘요. 뿌려주면은 이렇게 오일막도 있고 약간의 수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화장을 했잖아요. 화장한 걸 약간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편이 그래서 오늘은 남성 데일리 메이크업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외출할 건데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진짜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던가 나 남자 메이크업 영상을 조금 더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왜 아이돌 같은 거 잡지 보뭐 한번 진짜 발로 하겠지만, <웃음> 그래도 웃기게 약간 메이크업하는 것도... <웃음> 웃기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 중에 있고... 네...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나중에 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방송하는 룸을 하나 더 가질 것 같아서 그때 되면 더 자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